안녕하세요. 별빛드라마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50부작입니다. 이제 10화까지 나온 상황이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시점인데 여러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작품에서 악역은 은금실과 장세진으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현재 공태경이 오연두랑 결혼하는 것을 맡고 있죠. 특히 장세진은 거의 목숨을 건 싸움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공태경과의 결혼에 모든 걸다 쏟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세진과는 조금 다르게 은금실은 공태경이 오연두랑 결혼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입장입니다. 은금실은 그저 공태경이 본인의 눈으로 봤을 때 부유한 집안에만 결혼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녀는 공태경이 본인의 친손주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옹졸한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공태경이 오연두와 결혼해도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죠. 다만 자신의 하인이었던 장세진과 혼인시켜야 본인과 가족들이 더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겠다는 못된 생각으로 장세진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11화에서 오연두가 은금실의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처음에 은금실은 오연두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다 오연두가 가족들의 무시를 받는 입장에서도 꿋꿋하게 잘 견디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 은금실도 점점 오연두에게 태도가 좋게 변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간다면 남은 48을 채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겠죠 그냥 은금실 가족은 오연두를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결말이 나는 것이니까요 조금 후면 작품에서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바로 과거죠 정확히는 은금실의 나쁜 과거입니다 은금실은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에 힘을 쏟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역사는 성공한 사람에게 좋은 일만 써준다고 하죠 은금실의 나쁜 짓은 결국 성공이라는 겉포장지에 써여 회사의 구석 한가운데 남겨지게 됩니다 이런 은금실의 어두운 과거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장세진 이었습니다 장세진은 한 그룹의 비서실장으로서 은금실과 공천식 그리고 많은 임원진들까지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체크하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시파에서 장세진은 사직서를 썼지만 그때 표정을 보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는데요. 장세진은 그동안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대형 거래처 및 여기저기서 은금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 왔을 것입니다. 은금실이 본인을 버릴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지금은 은금실이 오연두를 떼어놓으려고 해서 장세진과 은금실은 한 배를 타고 있지만 오연두가 점점 응금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면 장세진은 결국엔 버려지게 되겠죠. 장세진은 응금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모가 없어지면 가처없이 버릴 사람이란 걸 알고 있죠. 그때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결정적인 무기. 장세진은 응금실의 비리에 관한 증거들을 다 수집해서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응금실이 완전히 오연두를 손주며느리로 인정하려는 순간 장세진은 은금실에게 그 자료들을 보여주며 협박합니다. 은금실은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아들과 손주들에게 나쁜 짓을 벌였다는 것을 절대로 알고 싶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금실은 장세진의 협박에 넘어가며 다시 공태경과 오연두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공격들을 공태경과 오연두는 지혜롭게 막아내며 행복하게 살겠지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은금실과 장세진의 관계가 계속해서 좋게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세진의 못된 계략들이 통하지 않고 오연두 가족의 기쁨과 행복을 바라신다면 별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